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2019년인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테라도 2017년 테라 m이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rpg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뭐 많은 대형 rpg 게임이 그렇듯이 출시한지 하루만에 각종 매출 순위 상위권에 돌입하면서 뭐 짭짤한 수입을 벌어들였죠 하지만 이걸로 부족했는지 중국에서 손을 잡고 테라 클래식이라는 이름하에 새로운 테라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였는데요 불안하지만 그 게임 제가 직접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후줄근한 그래픽이 우리를 반겨 입니다 아무리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뛰어난 그래픽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오리지널 pc 테라를 생각해본다면 조금 의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픽이 게임의 전부는 아니니까 이 점은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게임의 진행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될정도로 모바일 mmorpg에 모두 들어가있는 자동사냥 자동진행 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하는거라곤 퀘스트 진행 버튼을 클릭하여 캐릭터가 자동으로 몬스터를 잡고 npc들에게 이동을 하게 만드는것과 좀더 빠른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상단의 스킬 그리고 가운데쯤에 뜨는 소비 아이템과 장비 아이템의 사용과 장착을 편하게 하게 만들어진 팝업창 단 3개의 버튼만 누르면 아무런 문제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21세기에 맞게 최첨단 3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리함의 극치를 달리는 게임이라고도 할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버튼만 클릭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게임 플레이의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할 것도 없고 후방부까지 쭉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게임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컨텐츠들을 알아볼까요 일단 테라클래식은 편리함과 간편함을 모토로 내세웠는지 게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모험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전부 집어넣어놔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유적 악몽 드래곤 등지는 우리가 그냥 알던 기초적인 던전에 불과했으며 악몽은 유적에서 좀더 어려워져서 파티플레이가 절대시 된다는 점 드래곤의 등지는 같은 이유이지만 보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콘텐츠 면으로 돌려막기를 한 듯한 느낌을 받았 습니다 수동으로 플레이하는 원정은 물론 수동으로 즐기는 컨텐츠라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수동이나 자동이나 큰 차이점을 못 느낄 조작감 덕분에 오히려 불편함만 느껴지는 컨텐츠였습니다 시련의 폭풍이라는 컨텐츠는 어느 게임에서나 쉽게 볼수 있는 탑을 올라가며 보상을 획득하는 평범한 컨텐츠인데 파티 플레이가 가능하여 파티원들과 함께 좀더 높은 층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좀더 높은 보상을 취할 수도 있죠 rpg에서 역시 빠질 수 없는 pvp 콘텐츠 들도 기본적인 게임의 기획 자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게임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수동 조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매우 조악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pvp는 컨트롤이고 나발이고 스펙이 절대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름 스펙 차이를 없애고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명예아레나 의 또한 위에 설명드린 문제 때문에 이게 결투인지 난장판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필드 콘텐츠로 분류되는 명성 퀘스트는 그냥 일반 퀘스트와 불가한데 npc마다 퀘스트의 내용이 고정 되어 있어서 같은 퀘스트를 반복해서 클리어하게 됩니다 퀘스트를 클리어할 때마다 해당 NPC의 우호도가 오르는데 이 우호도가 가득 차게 되면 지정된 아이템들이 명성 상점에서 해금되는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게임 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무과금과 과금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좋았지만 NPC마다 3개 지정된 퀘스트들이 별 변경점이 없다는 점은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벌 콘텐츠는 상위 장비를 얻기 위한 콘텐츠인데 쉽게 말해서 필드에 있는 네임드 몹들을 잡는 퀘스트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확률에 따라 최대 전설 장비까지 획득할 수 있어 장비 획득에 있어 꽤 평등한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일정 전투력을 넘어선다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뒤로 갈수록 까다로워져서 테라가 그토록 강조하던 파티 플레이를 괴해야 클리어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죠 뭐 과정이야 어쨌든 파티 플레이가 필요한 플레이인 건 맞으니까요 몇 없는 수동 컨텐츠인 시네시아 탐색과 침입 컨텐츠는 미니맵에 지정된 곳으로 가면 미니맵을 보고 직접 랜덤으로 생성되는 스팟을 찾아가서 진행해야하는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그거말곤 그냥 특출난게 없는 가서 상작가거나 몬스터 잡고 파티꾸에서 강력한 보스를 잡는게 전부인 컨텐츠입니다 현상금 퀘스트는 다량의 몬스터들을 처치하는 그냥 심플한 퀘스트에 불과하고 거대 몬스터 봉인은 소지하고 있는 봉인 스크롤을 사용해 엘리트 몹들을 처치하거나 하게 되면 펫을 획득할 수 있는 R을 없는 컨텐츠입니다 타 게임에서 패이 반필수임과 더불어서 적어도 괜찮은 성능의 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과금이 필요했던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많고 다양한 펫들을 손쉽게 획득이 가능한 좋은 컨텐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펫 슬롯 또한 과금이 아니라 레벨에 따라 해금되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고요 뭐 길드 콘텐츠인 길드 퀘스트는 일반 서브 퀘스트와 다를 바가 없이 그냥 자동으로 진행하여 길드 재화를 획득하는 소비적인 콘텐츠이며 이게임은 어디서나 볼수 있던 길드 레이드 같은 심플한 시스템입니다 별 특출난건 없고요 게임의 성장은 생각보다 촘촘하게 잘 짜여져있습니다 자동사냥인걸 떠나서 퀘스트같은 경우도 서브와 메인을 적절하게 섞어넣어 성장의 지루함을 최대한으로 줄여놓았고 28레벨부터 막연한 메인 퀘스트 의존 성장을 없애고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야 레벨업을 할수 있게 기획이 되어 있어 본격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지 않는다면 레벨업을 하기 힘든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강화같은 기초시스템들이나 몇몇 캐릭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들은 처음에는 즐. 죽수 없게 잠궈두고 적절한 성장에 맞춰 새롭게 추가가 되는 방식은 확실히 게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지표와 느낌을 주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였고 다소 초반에 많은 정보를 한번에 입력하여 혼동이 올수 있는 상황을 없앤 덕분에 차근차근 스펙업을 하는 방식을 직접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강화 컨텐츠만 뚫려있는 상태로 레벨업을 하다가 조금 막힌다는 생각이 들 즈음 아이템의 부가옵션을 조절하는 세공시스템을 새롭게 해금해준다던지 하여 캐릭터 를 강화하는데 좀더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차근차근 시스템을 익힐 수 있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이템의 운용은 대부분 크게 상위 아이템들이 아니라면 상당한 성능을 가진 아이템들은 퀘스트나 임무를 달성하기만 해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추가 과금 없이도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으며 강화 시스템도 심플하게 강화석 3개를 이용하여 강화할 수 있고 등급에 상관없이 아이템의 성능 누락 없이 추가적인 아이템도 필요없이 새로운 아이템의 강화 수치를 그대로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부담없이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성장을 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스킬들은 기본적으로 한번에 돈을 주고 레벨업을 시킬수 있는 심플한 시스템이지만 스킬들의 번개 화염 암흑 세가지의 숙성중 하나를 골라서 스킬들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 취향에 맞는 부가효과들을 집어넣어 자신만의 스킬트리도 제작할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만의 셋을 짜는건 그후반에서나할이기고 초반엔 다 거기서 거기지만요 스킬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숙련은 부가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의 스킬들 인데 획득할수 있는 방법은 과금이 아니라 1일에 200회로 제한되어 있는 골드상점에서 구입할 수. 수 있고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획득할 수 있어서 스킬 문장과 더불어서 적재적소의 아이템을 사용해 자신의 캐릭터를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패시브는 레벨업을 할 때마다 얻는 수치로 공평하게 성장이 가능 하며 부담없는 가격으로 쉽게 출기할수 있죠 또한 재화의 사용방식도 레드 다이아몬드를 통해 여기저기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해두었고 이를 게임 골드로 환전도 가능하며 골드 또한 골드로 클리어가 가능한 퀘스트와 다양한 사용처가 존재 하기 때문에 재화의 분배는 잘 되어있다고 할수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보면 자동사냥 게임치고는 나름 그래도 콘텐츠 짜임새도 있고 과금 같은 경우도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보다는 보시다시피 게임의 스펙과 관련 없는 코스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아이템들이 구매 횟수 제한이 걸려있어 과금과 과금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으며 콘텐츠 곳곳에 그렇게 홍보를 해든 파티플레이도 잘 녹아있어서 평작 정도는 되는 게임처럼 보이지만 이 장점들을 다 씹어먹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바로 게임이 재미가 없고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게임에 회피 기능을 넣어놨고 보스들의 공격들도 확실하게 장판이 보이는 방식으로 기획대로라면 회피를 통해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다시 공격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수동조작의 조작감은 매우 구린 상태이며 최적화 또한 좋지 못한 편이라서 최저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도 오브젝트가 많아지면 여가없이 프레임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보스몬스터의 공격을 보고 회피를 할수 있다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기의 발열 또한 심각하여 5세대 9.7인치 아이패드로 30분 이상 게임을 즐기면 발열 덕에 게임이 자동으로 꺼지는 등 최적화와 조작감의 문제 그때는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에 있어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게임의 플레이 방식이 성장이고 스킬 커스텀이고 나발이고 전부 자동사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결과적으로 내세울 수 있던 장점들도 이 단점들에 다 묻혀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게임의 기획과 시스템을 떠나서 직접적인 재미를 주는 플레이는 타 게임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확실히 떨어진다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테라 치곤 떨어지는 퀄리티를 보여줘서 왜 이런가 봤더니 오리지날 애들이 아니라 그냥 ip 팔아서 중국 게임사와 라인이 합작한 회사가 만들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린 애가 폴폴 나지 이렇게 게임의 완성도가 떨어져도 잘나가던 ip를 붙여서 상품을 판다면 상당히 잘 팔릴 것이라는걸 알았는지 제작하여 시장에 내놓았고 매출 순위도 뭐 나쁘지 않은 테라 클래식 뭐 지들이 돈 번다는데 뭐라 할 수는 없지만 ip 하나 가지고 앞으로 몇 번이나 우려먹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테라엠 테라클래식 만들었으니 다음은 테라 m2 테라클래식2가 나오지 않을까요 실제로 옆동네에선 그러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